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꾸입니다. 하둠을 열심히 돌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 지식 다 채우면 이제 어디 가지? 혹시, 여러분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둠을 누비며 만든 대동여지도를, 아니, 하둠여지도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무스하게 고대로 따라만 오시면 될듯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하둠의 영역은 꽤나 높은 전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투력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오셔야 할 곳은 북부 채석장입니다. 권장전투력은 4,400이구요. 여기서는 공격력 3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될 곳은 권장전투력 4,700의 패성터 외성이 되겠습니다. 패성터 외성의 경우 마법사가 있는데 일단은 마법사는 개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근위대하고 호위대만 먼저 채우시고 넘어가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리는 역시 미니맵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세렌디아 지역에서 북부채석장 그리고 폐성터 외성을 마무리 하셨으면 세렌디아를 떠나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곳은 감시탑 지하입니다. 권장전투력 5200의 감시탑 지하는 그림자 마법사와 그림자 기사만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감시탑 지하 깔끔하게 쳐주셨으면 다음은 브레디 요새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권장전투력 5200의 브레디요에는 작은 붉은오크, 작은 붉은오크 전사, 붉은오크 마법사, 그리고 불장작오크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작은 붉은오크와 작은 붉은오크 전사, 그리고 마법사, 그리고 반대편에 불장작오크까지 있는 이 자리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브레디요의 다음은 하피절벽입니다. 하피절벽으로 이동하죠. 권장전투력 5500의 하피 절벽에서 추천하는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카란다 능선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중간에 있는 곳이고요. 하피 자체가 워낙에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작은 하피, 하피 전사, 하피 술사 위주로 채워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렇게 하피 절벽 전부 채워주셨다면 쿠로토 동굴로 이동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권장전투력 5700의 쿠로토 동굴에서는 작은 쿠로토, 정해병, 그리고 주술사만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나오는 이 자리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중립 국경지대에 크로토 동굴까지 마무리를 하셨으면 이제 칼페온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칼페온 북부에 카프라스 동굴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얼핏 보기에도 좋아 보이죠. 권장전투력 5 8 0 0에 카프라스 동굴에서는 모험가, 자이언트, 마법사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위치에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데서나 사냥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카프라스 동굴 마무리 다 하셨으면 브리나무 숲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브리나무 유적지가 아니고 숲으로 갈겁니다. 권장전투력 5900에 브리나무 숲에서 추천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브리나무 숲 같은 경우는 작은 유적거미, 유적거미 이렇게 두가지밖에 없는데 작은 유적거미가 원체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그냥 패스해도 무방한 곳입니다. 브리나무 숲을 전부 하셨거나 패스하실 예정이라면 브리나무 숲 동굴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장전투력 6천에 브리나무 숲 동굴 같은 경우는 경비병과 수호병 두가지 종류의 몫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가 전부 나오는 이 자리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브리나무 숲에서 브리나무 숲 동굴이 가깝기 때문에 편의상 이쪽으로 왔는데 사실은 이제 5,900짜리 버림받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버림받은 땅으로 가보죠. 권장전투력 5,900에 버림받은 땅에서는 남녀 주술인형과 드워프 주술인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잡으면 됩니다. 사냥터 위치는 미니맵 참조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 칼페온 북부의 마지막은 귀인트 언덕이 되겠습니다. 권장전투력 6,170의 귀인트 언덕 같은 경우는 짐꾼 주술사, 고대트롤 전사, 고대트롤 투석군, 고대트롤 주술사, 고대트롤 이렇게 총 공격력 2, 방어력 4를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인기가 꽤나 좋네요 일단은 자리는 이쪽 주변을 추천하겠습니다 칼페온 북부쪽에서 지식을 얻을만한 곳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칼페온 동남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주실 곳은 글루토니 동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장전투력 6,300의 글루토니 동굴인데요 이미 꿀자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자, 글루토니 동굴의 꿀자리는 여기입니다. 미니맵 참조해주시면 되고요. 글루토니 동굴은 방어력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오레벨까지 올린다면 방어력 16이 되겠죠. 글루토니 동굴 다음은 마르니 실험터입니다. 권장전투력 6,380의 마르니 실험터 같은 경우는 공방합계가 무려 7이나 되긴 하는데 키메라와 뿔키메라는 밖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밖에서 한번 먼저 사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오면 굉장히 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사냥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마르니 실험터를 마무리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채석장은 패스하겠습니다. 바로 거인족 주둔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권장전투력 6680의 거인족 주둔지입니다. 여기도 먼저 오신 선객이 계시네요. 자, 사냥 위치는 여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인족 주둔지까지 끝내셨으면 이제 동남부의 마지막 사우닐 캠프로 가겠습니다. 권장전투력 6730의 사우닐 캠프입니다. 사우닐 캠프 같은 경우는 무려 공방합계가 10이나 되는 곳이죠. 일단은 부대장이 나오는 위치가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사냥 위치는 이 위치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세렌디아, 중립국경지대, 칼페온 북부, 칼페온 동남부까지 하둠 여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 편집 언제 하지? 다음 영상은 이번 영상이 괜찮다 싶으면 하는 걸로 하시죠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